다 봐서 알 건데 예습을 했잖아, 그렇지? 응. 그 템포를 좀 올릴 거야. 응. 난 예습을 들었으니까 안다가 아니잖아. 한번더 들으면 알겠지가 아닐 수도 있어. 그렇지? 응. 어. 자, 역집합이란 나와 있는 영상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야. 일단 한번 생각을 해 보자면 역집합이란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야. 그럼 이래 보자고. A라는 게 있는데 A라는 집합이 1하고 을 2를 원소로 가져. 네. 그러면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네. 두 개지. 네. 그러므로 A의 부분집합의 수는 몇 개야? 네몇 개. 네. 네. 네. 네 개? 네 개지. 네 개지. 왜? 2의 그 제곱. 제곱이니까 네 개야. 네. 그러면 여기에 의해서 PA라는 건 원소를 누구로 갖는다고? A의 네. 부분집합을 원소로 가지니까 이 녀석의 원소는 몇 개야? 네 개. 그렇지, 네 개지. 이 녀석 PA의 부분집합 의수는몇 개야? 16개, 16개. 그렇지 2의 4제곱이니까 16개지 네 앞부분을 잘하겠지 아무리 예습을 대충대충 해서도 앞부분을 열심히 하고자고 봤을 테니까 그러면 요 뒤에 나오는 녀석은 이 녀석은 뭘 얘기할까? 얘의 부분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지 네 그럼 얘의 부분집합이 몇 개인데? 16개 그러니까 얘는 원소가 몇 개라는 얘기야? 네. 1 6개개1 6 개라는 얘기겠지? 오케이? 고맙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 오신게다 티가 안 나요 이거 봐봐 보고 오니까 얼마나 좋아 그치? 내가 내가 했던 얘기 내가 또할 거고 이런 게 흔치 않겠지? 여즉 A반은 이게 안 되잖아 그치? 우리 월요일 수업에는 매주 월요일이 이제 우리는 정리하는 날이 되고 한달을 마무리하는 그러니까 집합을 마무리하는 날일 텐데 그게 이제 우리 진도가 A반이 똑같애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우리가 오늘 좀더 많이 한다고 해서 진도 전화가지 못해 걔네한테 소 나실 거야 내가 어? 그래서 그쪽에서 못 듣는 토요일날 듣지 못하는 친구들 이 월요일날 와서 들을 거예요. 그 아마 소리랑 유나가 넘어와서 같이 들을 겁니다 그날은. 어. 자몇 집합의 성질이라고 돼 있는데 생각을 해보자고. A는 원조가몇 개야? 개. 네. 그러니까 A의 부분집은몇 개야? 네. 이게 m 자프 개지. 그냥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면 돼. 몇 개야? 여 네. 여덟 개. 왜? 내가 오히려 모르니까 모르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식대로 얘기하고 식도 수야 오케이? 네. 그러면 얘는 원소를 누구로 가죠얘 부분집합을 원소로 갖는다며 네. 그러니까 이 녀석의 원소의 개수을몇 개? 얘 부분집합의 수와 같아지는 거지 네. 오케이? 네. 그러면은 A라는 얘가 뭐야? A의 부분집합을 원소로 갖는다며 네. 해석을 해보면 얘는 얘의 부분집합이야잖아 네. 공집합은 얘의 부분집합이? 맞잖아 그럼 이건 무조건 맞는 말이야 그치 네 그럼 A가 A의 부분집합이? 맞, 맞, 맞잖아 네. 그치? 지 네. 그러면 이 녀석의 원소로 A가 있으면 이 녀석의 부분집합에 A 혼자 있는 것도 되지 네.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거야 오케이? 네. 좋아 좋아 좋아 이거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갔던 그거죠 부분집합을 원소로 갖는거죠 그럼 이제 생각해보세요. A의 부분집합으로 되어있는 겁니까? 이 녀석의 원소는 얘의 부분집합이라며 네. 그 그러니까 A라는 녀석은 얘를 부분집합으로 갔습니까그 네. 말은 a 에 1하고 2가 각자 있습니까? 네. 네. 그럼 이거는 집합기호 떼고 보는거지. 그럼 원소로 1 이런게 이 있냐고 묻는거지. 네. 그럼 얘의 원소로 1, 2가 있다는 것은 1이 1이 얘의 부분집합이니? 라고 묻는거잖아. 네. 네. 맞아? 이거 맞는 말이야? 아니잖아 그게 1이 였지 공집합이 얘 예, 부분집합이니? 네 공, 이건 무조건 맞는 말이라 했지 네. A는 A의 부분집합이니? 그러니까 얘랑동료여가 뭐야? A는 A에 들어갑니까? 이 얘기고 얘랑동료여는 뭐야? 얘는 여기에 들어갑니까? 이 얘기지 네. 자 이거는 보자 부분집합이잖아 네. 네. 얘의 얘는 원소지 네. 그치? 그니까 그래. 아니지 그럼 그래. 정답은? 응. 26 이거 아까 한거지 A는 원소가 응. 몇개야? 3개. 3개. 3개 그래서 A의 부분집합은 몇개야? 8개. 8개 그래서 PA의 원소는 몇개야? 8개. 8개 그러니까 PA의 부분집합을 원소로 갖는 P, PA는 뭐야? 몇개야 원소가? 2여 8제곱 그 몇개인데 256개 66개는 어떤 새끼야 <웃음> 60개 이렇게 얘기하지마 치킨같아 <웃음> 그래, 그래. 복습을 하셨다면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한번 배웠기 때문에 지금 따지면 실제로 세 번째지 네 그치 그럼 이제 대충은 생각이 나야 돼 A라는 집합을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리고 B라는 집합을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렸을 때 합집합이라는 건 여기 전체를 의미합니다. 네. A에 이거나 B에 있는 겁니다. 또는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영상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네. 영상보다가 수시가 이거 문자이라고 했을 텐데. 네. 이거 안 했어. 뭐라고? 부담스러 부담스러웠다고? 아 진짜 해야 된다. 진짜 하도 광고잖아. <웃음> 아니 <웃음> 참나 10세 자 그럼 A, B 교집합은 공통을 얘기해 수학에서 교는 겹치는 걸 얘기해 그럼 여기는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거지 이게거나야 고야고 건나와 그러니까 고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 영상에서 보시면 이거 강조하죠? 자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합집합에 여기는 요렇게 쓸 거고 컵이라고 할 거고 교 요렇게 쓸 겁니다 괜찮으세요? <웃음> 그니까 기호도 아셔야 되고 읽는 것도 알아야 돼 A와 B의 합집합 a 합 B 이렇게 읽어요 A와 B의 합집합으로 읽어도 되고 그럼 생각해봐 A랑 B를 합치는 거랑 B랑 A를 합치는 거랑 당연히 교환 성립하겠지 A랑 B의 공통이나 B와 A의 공통도 어때? 그러니까 당연히 교환이 성립할 거야 자 얘는 캐리아 모자를 둘러 쓴 것처럼 그럼 뭐 서로소라는 뜻이 있겠죠 숫자에서의 서로소는 최대 공약수가 1분인 수야 1인 수. 두 수의 공약수가 1인 두 수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집합에서는 겹치지 않는 것. 겹치지 않는다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교집합이 공집합입니다. 공집합이 뭐였어? 원소가 없는 거. 집합이 된다, 안 된다. 왜안 되냐니까? 공, 집합! 이잖아 이상한 얘기하지만, 지난 시간에 드디어 그래. 그, 그 공집합도 집합이라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집합이라고. 어 열부터 세? 어이 거예요? 그럼 공집합은 원소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어, 없는 거야.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0이지만 네. 공집합도 무슨 집합? 뭐야? 집합이야. 그러니까 둘이 겹치는 게 아예 없는 것을 얘기해. 오케이? 네. 자 다음 장 넘겨 볼게요. 그림이니까 제가 그린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여기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집합은 겹치는 거라고 A와 B의 교집합은 누구야 그러면? 1이 그치는 거. 그냥 쓰면 안 되고 그렇게 하고 집합끼고. 1, 음. 2. 1, 2가 있다. 그렇지? 합집합은 다 쓰는 거지. 1, 음. 2, 3, 5, 7, 5 7, 1, 8, 2, 7, 8 써야 되는데 1이 겹치는 건 쓰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7, 7, 그럼 서로소인 건 보자. A랑 B는 겹치는 게 있으니까 서로수가 아니야. 8. B와 C는 겹치는 게 8. 없죠. 8. 그럼 B하고 C는 서로수네요뭐 누구하고 누구로 하게 돼야죠? A, F, C 붙이는거 아, 아, 있어서 서루스가 네. 아닙니다 아. 자 따라해 영상에서 뭐라고 했어? 아, 교집합 교집합은 작고 합집합은 크다 <웃음> 영상을 보면서 실제 따라했어? 안 했을 거잖아 그러니까 입에 붙여야 돼 오케이? 교교잡합합큰 뭐가 지마교 그, 오바를 하지 말라지 소리도 추정하겠냐? 네? 아니, <웃음> <웃음> 교작 <웃음> 합큰. 합큰. 네. 교장 합풍 아니고, 교작 합크냐? 음. 교집합은 작고, 합집합은 크다. 근데 이렇게 재미없으니까. 근데 이걸 왜 하는지 영상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거 왜 몰라? 어려워요. 교작 합풍, 아! 이렇게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입에 붙여서 얘가 먼지 구경을 만드는 거야요교 자, 합합큰큰교자합합큰합교자합합 그렇게 좋아요 중국어예요 <웃음> 자 합십합이니까 누가 커요? 보는 거예 전체가 클까? A가 클까? 음, 전체 교십합이니까 전체. 작은 거 보는 거야 누가 작아요? A가 A랑 A, A. A, A 중에 누가 커요? A A A가 A랑 A 중에 누가 작아요? A가 A랑 공집합 중에 누가 커요? A. A가. A랑 공집합 중에 누가 작아요? 공집합. 오케이? 네. 합집합과 A 중에 누가 더 커요? 합집합이 크지 합이 큰 거니까. 네. 합집합과 B 중에 누가 커요? 합집합이. 이건 다 포함관계가 성립되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포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는 누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A보다 합집합이 큰 것만. 합집합이 a 를다 쳐먹잖아요. 그럼 교집합이 작을까요? A가 작을까요? 교집합이 작아야지. 교집합이 작을까요? B가 작을까요? 그렇지, 그렇지. 맞지? 네. 그러면 A랑 교집합을 합치면 두 중에 누가 크기 때문에 A가 크니까 크게 나와야지. A랑 합집합을 교집합시키면 두 중에 누가 작기 때문에 A가 작기 때문에 A가 나와야지. 선생님 저 이거 흡수법칙을 잘 모르겠습니다 나 그런 얘기한 적 없다 네. 야 이거 합집합의 성지제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치? 교착학코으로 그냥 끝냈다 나중에 질문을 갖고 와서 선생님 흡수법칙을 읽다가 떻게해 있어? 우재야 그렇게 되겠지자 그림으로 한 번씩 확인 다 해보시고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차집합과 여집합이라는 게등장하죠자 네. 차집합 여집합 명상에서는 여집합을 먼저 했는데 차집합을 먼저 설명합니다 A차 B라는 거야. A 마이너스라고 하면 안 돼. 오케이? 음. 다른 거니네 읽고 싶은데 고레인 대로 읽으셔도 상관없어. 차집합 A B라고 읽어도 상관없는데 마이너스만 읽지 마. 음. 어? 학교에서 선생님 저그 A 마이너스 B집합에 대해서 러면아저는 진짜 존나 무식한 건다. 이렇게 돼. 음. 선생님 교수야 내 욕하는 거니까 그렇 하지 마. <웃음> 얘는 잘 봐. X가 원소인데 X는 A에 속해. 그러면서 X가 어디에서 하면 안되냐면 b 에서면 안돼 b 에속 a 안 돼. 오케이. a 러니까 여기서 불순분자 추 a 해 A 는 s a 가 e t t A 에서 빼는 거지. 그럼 그림 i 생각 i 봐 a good 있 o 거 A is a g o o 데거 o v i e A is a good m o v A 에서 b good A i 는 a good movie. A is a g A 에서 b A 는 A에서 뭘 뺀거란 말단 이야 교집합을 뺀거란 말단 말지? 또는 전체에서 전체에서 뭘 빼는거야? B를 뺀거란 말단 말지? 어디야? 여기거든 자, 그리고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여기를 나는 왼쪽 방댕기 여기를 네. 오른쪽 방등기 여기는 네. 똥꼬라고 하겠습니다. 그차나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실제로 A에서 뭘 뺀다? 똥고를 빼는 거야 A에서 B를 뺀게 아니라 A에서 뭘 뺐다고? 똥꼴을 응. 뺀 근데 얘를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얘랑 같아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리기 귀찮아서 안 그리는 겁니다 너희가 직접 그려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울 거야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어 오케이? 그럼 여집합이 뭐냐가 궁금해지잖아 여집합은 나 빼고 나머지 다야 a 여집합은 A를 뺀 나머지 다야 그러려면 나머지 다이려면 전체가 필요해 그전체 원소이면서 A의 원소가 아니어야 돼. 근데 밑에랑 봐봐. 구조가 똑같이 한글이.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문장으로 볼게. U의 원소고 A의 원소다 면 우리는 A, U 이거 이렇게 쓰지. 근데 여기가 아니 보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쓴다는 거야. 얘도 A의 원소고 B의 원소가 아니어서 이렇게 썼다는 라 걸로 볼수 있겠지. 엔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전부 다 이해가 되실 건데, 난 저렇게도 한번 설명을 해본다는 거. 그럼 너희가 A 차비는 뭘로 바꿨을 수 있다고? A, Q, P. 0로 바꿨을 수도 있어. 그래! 시험 바꿔도 된다니까? 얘는 뭘로 바꿨을 수 있다고? A 차비. 바꿨을 수 있어야지. 됐습니까? 네. 네, 다음 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으로 한번씩 확인하시는 거고요. 여기 볼게요. 자, 전체 집합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전체 집합이 1부터 어디까지 있습니까? 6, 6. 6까지 있어요. 나 여기서 7의 약수 불러봐요 7의 약수. 1. 7은 들어가면? 안돼. 왜? 전체 집합은 저기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럼 A가 아닌 건 뭐야? 아니, A가 아닌 건 왜요? 어, 아, 뭐, 어, 이거 뭐존나 힘든가요? B가 아닌 건 뭔가요? 2, 4, 3, 3, 3, 아, 6. A업이 합집합이 뭐 없길래? 뭐, 그래? 1, 2. 2. 3, 4, 4? 5. 그것이 아닌 것은 누구죠? 여기죠 네. 어렵나요? 와우. 자 그럼 그림을 보면서 해도 되고 위에 있는 글자를 보면 해도 되는데 그림 안 보고 볼게요 A에서 B를 빼는 실제로 A에서 B를 빼는 거야 똥꼬를 빼는 거야 똥꼬를 빼는 거예요. 거요 그럼 a 에 4, 5를 빼니까 1, 2, 3이 돼야 되고. 네. B에서 A를 빼는 거 똥꼬를 빼는 거니까 6 7대지 네, 그림을 보면 정확히 이해가 되죠 이런, 이런 뭐야? 왼쪽 방귀 이런, 이런 뭐야? 오른쪽 방귀 어 많이 틀릴 수 있고 뭐 적당히 틀릴 수도 있고 근데 많이 틀리면 반성 좀 하시고 좀 도와주세요 좀 외치세요 숙제가 많았나요? 음. 설까 어려웠습니까? 음. 자 여기 원소몇개 있어? 없어요 없, 없. 없, 없. 없다고? 어, 무슨... 없다고? 어, 아니, 아니, 없어? 아요 그럼 몇 개냐고? 실수가 왜? 필수니까. 영상을 <웃음> 보고 오니 <오는> 형이 되잖아 형게 되잖아 <웃음> 왜 영상에서 양대한 이유지? 뭐 뒤에 또 있다는 거 알지? 네. 다제 타임으로 보셨습니까? 아니면 문제 풀라고 할때좀 넘기고만 보셨습니까? 뭐 잘했어요. 문제부터 너무 무제는 안 쳐봤죠? 네. <웃음> 아 개념 설명만 딱 개념 얼마 없는데? 개념 끝나는 데 아까? 음. <웃음> <웃음> 개념만 근데... 들으면 한 5분이면 끝나요. 아니, 그건 아니지뭐잘 <웃음> 아, <웃음> 아니, <뭐지> 하면 뜯까? <웃음> <그럴까? 웃음> 아니, 아, 알겠어요. 네. 네. <S 웃음> 네. 그러면 <웃음> 숫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근데 벤다이어그램으로 되긴 좀 그렇잖아. 네. 수직선이 왜 마이너스 일부터 이렇게, 걔는 이가 여기 있겠죠, 칠이 여기가 여기 있겠죠. 왜 네. 거기서 해서 지금 간격이 안맞는다고시더 그럼 이랑 이랑 십 분간 정보 합치는 거지. 네. 어디부터야? 서 네. 마이너스 일부터 일까지, 칠까지. 근데 이 써야 돼. 스파. 스파 교리져야 돼, 그렇죠? 교리파 거칠은 건 여기잖아. 네. 이 겹쳐요? 네. 네. 네. 네. 네. 5도 겹치죠? 네. 그러니까 e 나라락 X 나라라 차락라 착착착착 티네 그럼 a 차기는 A에서 B를 빼는 건데 얘가 A고 얘가 B니까 A에서 b 빼는 게 여기만 남지 네. 그럼 네. O가 빠져 안 빠져? 아, 빠, O는 노래 누구 요 A에 들어있었는데 B에도 있잖아 네, 네. 그럼 이 교집합에 포함되는 거잖아 네. 같이 찾아줘야지 네. 그러니까 O는 안들어 이가 왼쪽 거 아니에요? 존나 음, <목소리가> 미안하다. 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이한번 실수해가 죽여볼 거야. <목소리가> 이까지. <목소리가> 됐어 네. 자 그럼 A가 아닌 건 전체 집합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A가 아닌 거는 이쪽이랑, 아 여기랑 여기지. 그러니까 X는 1 마이너스 보다 작고 들어가면 안 되지. 또는 네. 떨어지는 건. X는. 오7 5 5 최선이 말란 말이야 씨벗 이렇게 말이야 <웃음> 어, 어. 제가 여학생들 반그 A반 보다 좀더 내려서 그냥 하나 없겠죠 음. 예습을 한번 하고 보니까 대신 예습하시면서 뭐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필요는 없습니다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야, 이천 원인 것 같아, 진짜. 이렇게, 이렇게 예습을할수 있는 대가 어디니? 네. 네. 자, 이거 봐봐. A랑 A가 아닌 거랑 공통은 없지. 없지. 네. A랑 A가 아닌 걸 합치면 전체겠지. 네. 네. 근데 이거 다른 말로 해보자. 이거잖아.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이라. 네. A에서 A 빼면 네. 0이니 공집합이지. 공집합이. 네. 네. 전체의 부정은 없다. 없다의 부정은 전체다 네. 피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게 아니면 피자를 좋아한다 전체에서 피자 좋아하는 사람 빼는 거는 피자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맞지? 네. A에서 B를 뺐다 a 교 B에 맞잖아요 이거 네. 다 우리 회까의성얘이들입니다 그림으로 전부 확인 가능하시니까 이 말은 그림으로 확인해 봐라 라는 얘기야 오카이 네, 네. 오늘 할 것들 중에 대부분은 영상 보셨겠지만 교자가큰이에요 누가 커요? B. B가 크죠? A가 B에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그럼 둘 중에 누가 네. 크냐고 물잖아요 B가 큰거 맞지? 누가 작아? A. A가 작은 거 맞지? 네. 누가 큰데 B 누가 작은데 B 뭐야 이거? B, B요? 음, 뭐. 누가 맞아요? 네. 그럼 작은 거에서 큰거 빼면 영상에서 계속 뭐라고 해요? 작은 거에서 큰거 빼면 남는게 네. 없어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남는 부분이 있거든? 응. 작은 거에서 큰걸 빼면 남는 응. 게 없다고. 그럼 얘는 맞죠? 응. 지금 거꾸로가 다 되는 거야. 이건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얘를 보자. 얘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얘는 존중하는 응. 놈이 다르겠지. 응. 자, 오늘 외워야 돼. 이게 성립한다는 거는 이게 된다는 거지. 응. 잠시만. 들어가는 건 이거잖아. 네, 네, 전체가 네. 이렇게 있다는 거야. 네. 그럼 A가 아닌 건 여기지. 네, 네. B가 아닌 건 여기지. 네. 누가 어디에 들어가? B가 금 그렇지, 이 된다고. 네. 그러니까 네. 여기 부정하고 여기 부정하면 얘도 뒤집어진다라고 외워버리면 되죠. 네. 네. 몇 번이 정답이어야 돼요? 네. 5 번. 번이 안 되는 거겠죠. 네. 확인해봅시다. A가 B에 들어가는 네. 상황입니다. 네. 전체가 이건데 B가 아닌 거는 여기 바깥 이죠 네. 여기에는 조금 더 했다고? 돼? 네. 요아니네이전소은 똑같지 않니? 네. 그러니까 서로 소야 겹쳐 안 겹쳐 안, 안 겹치지? 네. 안 겹치는 거야? 그니까 러안 겹쳐야 되는 거잖아 네. 2번 타안 돼. 네. 네.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네. 자안 겹치는 상태야 겹치지 않은 교집합이 없지 똥꼬가 없는 거야 네. 그러면 A에서 B를 빼는데 A차 B인데 똥꼬를 빼는데뺄게 없지 네. 그럼 A차 B하면 뭐가 나와야 돼? 그냥? A가 네. 나와야지 이거 A차 B잖아 네. B차 E하면 뭐 나와야 돼? 네. B가 네. 나와야지 서 떨어져 있다 해서 이 둘을 합치면 전체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그치? 네. 그럼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네? 이것도 아니었고 뭐여야 돼? 생각 A는 B가 아닌것에 들어갑니까? 네. 네. 하나씩 그림으로 확인해 보셔도 돼요 근데 그림보다 말이 빠른 경우들이 있지 네. 이거 다섯 개 언제 그릴래? 그지? 응다자 A는 누구야? 그러니까 1, 3, 4, 5랑 겹치는 거 X를 했더니 1, 3이래. 그럼 X는 누구를 반드시 가져야 돼? 어, 1, 3은 반드시 가져야 되고 누구를 가지면 안 돼? 4, 4 5는 가지면 안 되겠지. 네. 자, B가 1, 4, 5야. 그러니까 합쳐서 이게 나오려면 X는 1, 4, 5를 갖던 말들은 상관은 안 해. 그렇지 1, 4, 5가 없더라도 이건 만들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누구도 꼭 있어야 돼. 2, 3, 6. 2, 3 6은 꼭 있어야 돼. 그렇지더 있으면 네. 어떻게 같이. 7. 붙으러 가겠지. 그러니까 x 는 236도 갖고 있고 13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음, 1 2 3 1인가요2렇1 되나요? 2 1그 모든 원인가12나옵니1 12 12 1 1 2 12 네, 1 12 2 1 2 2 1인2 12 11인가 12 12인가12 12 11인가 12인 A 여지팝은 음. 뭐야? 3, 4, 5지? 네, 네. 거기에 B를 합치면? 네, 네. 2, 3, 4, 5지 네, 네. 어디서 몇인데 네, 네, 네. 어? 그냥 풀려 다음 A에서 B를 빼는 거죠 저거 네, 네, 네. A에서 어. B를 빼는 건 실제로 똥꼬를 뺀 거야 네, 네. A와 B의 똥꼬 누구인데 5, 5, 7 5, 7, 9, 빼면 뭐 나와 B, B, B, 4 원수 사야 되잖 다음 변형 문제에서 보면 변형이 되는 건가? A의 연습합이 누구야? 그럼 하는 사람은 되네 A의 연습합이 A가 아닌 거 2, 4, 6, 8, 10 B의 연습합이 A의 연합 4, 5, 7, 8, 9, 10 이래서 F하면 되네? 네. 격실은 누구야? 4, 8, 12, 10 4, 8, 10 빼면 이제 남는 거 2죠. 음, 음, 자, 나는 이런 걸풀때 이런 문제 좀 복잡하니까 풀때 벤다이어그램 문제거든요. A를 주고요. 대략 그래요. B를 주고요. 전체 집합을 이렇게 놓고요. 첫 번째 합집합이 아니니까 바깥이 몇 2, 8, 10, 2. 그렇지, 팡팡의 원화야 돼. 아, 아, 아. 저게 뭐에 A 차기잖아. 네, 네. 왼쪽 방대기 1, 3, 7 들어와야지. 네. 남은 숫자 1, 2, 3, 4, 5, 5 6, 7, 8, 9, 한 9억 칠. 여기 다 들어와야 돼. B 원소는 그냥 이렇게지. 4번, 4번, 15번. 이 문제 되게 많더라고. 그렇지? 네. 그럼 너희 반은 선생님이 어 발전 문제를 다풀어줄 테니까 나머지를 어. 먼저 풀어보실래요? 음. 지금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익힘 문제하고 어, 익힘 문제하고 확인 문제하고 변형문제만 손으로 하면 되나? 변형문제 못 풀어도 괜찮으니까 익힘이랑 보고 먼저 어디까지? 4 6 번까지 들어? 오 어, 문제보다 지쳤어 막 그래서 어제 여기서 끝났지? 네. 그치, 어제, 어제 영상 여기서 끝났을 거야. 네. 뒤에, 다음 시간 예고편이야? 뭐, 이 정도만 얘기하고 있지. 네. 어, 네. 응. 네. 먼저 풀어봐. 네. 너희가 이제 풀 시간을 먼저 줄게 다, 네. 아, 그 영상 보면 다 문제 풀 영상이잖아, 정리. 네. 네. 어둡죠? 네. 그럼 확인 문제나 변형 문제 한번 풀어봐. 네. 자, 묶어보자. 너희가 네. 할수 있어. 불이 어때? 교집합이 1,2야 이거 네. 1이 보이지? 네. 네 누가 있어야 돼? 네. 교집합이 1,2라는 건 A에도 1,2가 있고 B에도 1,2가 있다는 거죠 내 말이 1,2가 는거 맞지? 아빠 영상에도 봤지? 이 말을 네. 그치? 렇 예상하면서 이 문제 풀때 1,2가 있다는 얘기를 또 하겠다 그는 생각을 하면서 1,2, 네어를 1,2, 네어를 1,2, 네어를 이게 왜 1,2, 네어를야? 에어가 아니고 I I I예요? L. 와1리내은아이프시던일리내년데왜 l 만 써던데 일리네요. 2년 1 2년 1 2년 어 2년 1 2년 1 2년 1 2년 1 2년 1 2년 이 2년 1 2년 1 2년 1 2년 1 2년 1 2년 1 2 이해 안 돼? 너희 지금 그 상황을. <웃음> 자, 얘도 2가 있어야여기가 있어야 되잖아. 요 네. 그럼 A만, 얘가 분명히 2라는 게 분명하지. 네, 네. 근데 여기는 얘가 1일 때 얘가 2일 수도, 이렇게 잘지 상황이 다양해지니까. 근데 직관적으로 얘가 1이면 좋잖아. 네, 네. 그치? 렇 네. 하지만 이게 확인이라는 걸 해봐야 되는 거야. 얘는 분명히 2인 거지. 그럼 A제곱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이어야 되니까 A는? 2 또는 네. 마이너스 1였지요? 네 그러면 A가 2일 때 넣어보세요 2, 4, 5예요 1, 2가 없어요 네. 1, 2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치 그럼 마이너스 1이 답이라는 거겠지 네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으면마 1, 1, 2지 네 그럼 합집 합의 원소를 다시 물었잖아요네 1, 2는 쓰지 않고 마이너스 1만 추가적으로 써주면 되네요럼다 더하면 이만 오오 네. 됐슈 자 이게 너테고 좋다. 자 다음 공집합이야 이게 서로소래. A, B가 서로소야 서로소 겹치 안 겹쳐. 겹치. 그러니까 이게 당연 당연한 뜻이지, 이렇 아, 서로소의 뜻이야 이거 자체가 뜻. 선생님 왜요? 뜻. A에서 B를 뺀다 실제로 B를 뺀다 겹치는 거 뺀다. 겹치는 거 동그로 빼야 되는데 똥구가 없잖아. 네. 그 뺄게 없지. 그대로 나와야지. 네. 맞는 말이지. 네. 이거 어느 소인지 모르겠잖아. 그냥 또 이거 봐 모르겠어 네. A랑 B를 막 치면 A가 된다는 건 A가 더 크다는 얘기지 네. B가 A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건 쏘 서로 아니잖아답몇 번이야? 네. 5번이지 네. 5번은 분명히 아니니까 네. 근데 답이 여러 개일 수도 있지 네. 확인해야지 자 가자 네. A가 있습니다 네. B가 이렇게 있어요 전체 힙합이에요 A의 여집합 에서 뭘 빼? 이 여집합 팝두번 칠해진 걸 빼는 거지 네. 그치? A의 여집 팝에서 두번 칠해진 걸는거 빼... A의 여집 팝에서니까 얜 필요 없지 원래 필요 없는 거지 네. A의 여집 팝에서니까 네. 두번 칠해진 걸 빼면 뭐 받나? B B 맞네? 맞는 거네? 네 오케이? 네야 이거 다시 해서해 볼게 잘봐 그러면 A 차 마이 A 여차 B는 A여, 교, B여의 여 맞니? 네. 차집합은 여집합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교집합이 이게 뭐야 그러면? A여, 교, B지 네. 교집합은 자리바꿀 수 있다며? B교, A여지 얘는 B차에이지 맞지? 네. 서로 소인 상태에서 B에서 뺄게 있어 없지? 네. 나오는 게 뭐여야 돼? B A가 B의 여식 팝에 들어가야 B의 여식 팝에 A가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맞는 얘기죠 정답 몇 번? 응. 들 됐나? 네. 익힌 문제가 몇 번까지 있습니까? 7번이 7번이요. 남았네요. 핸드폰 걷었나? 아니 갖고 있나? 네.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우리 인간적으로. 핸드폰이 나랑 수업할 때 걷지 않을게 안 걷을 테니까 왜? 영상도 보고 채점도 하고 하려면 바꾸잖아 문제 푸는 시간대에는 내가 걷지 않을 테니까 대신 양심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관리면 핸드폰 부실게 그러니까 너희가 영상 보는 용도 빼고는 내가 다른 걸 활용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계를 보다 걸려도 부실 겁니다 달람이 울려서 밭도 부실 겁니다 웃었어? 난 부시고서 내가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부모님한테 떨어뜨렸다고 뻥치시고 책을 사세요. 글럭시 노트 20 지금 울트사전 예약한다. 이 차례 꾸셔줄까? 분명히 우린 약속했다. 그러니까 알람음을 없애야 되겠지. 그리고 핸드폰이 알람이 와도 니네가 안 열어봐야 되겠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뒤집어 놔. 그래서 영상 볼 때만 들어가서 영상 보고 깔끔하게 끄고 웹툰 매주 챙겨보시는 거 나는 몰아서 보시는 거 몰아서 보는 사람들 있지 않니? 기자님하고 네. 기사고 그런 것처럼 문자도 몰아서 보라고 수업시간에 보지 말고 끝나고 몰아서 보라고 아무도 대답을 안해나 혼자 하는 날씨가 나 혼자 수업한다 나 혼자 또 간다. 거야? 어, 안 살아요? 했다고 알아 나도 아, 눈치서어는금 아. 돌아가잖아 <웃음> A가 B에 들어가 누가 네. 커? B, B. B가 커 B가 큰거 맞아요? 네 A가 작은 거 맞아요? 네, 네. 작은 거에서 큰거 빼면 공집판 맞는 거? 네. 맞죠? 네. 네. 맞죠? 네 이거 뭐라고 쓸수 있다 그랬어? A, B, 아니 이걸로 해 그러면 B여는 네. A여에 들어가죠? 네. 네. 네. 작은 거에서 큰거 빼면 남는 거 네. 없다고 그랬죠? 네. 네. 맞지? 누가 작아요? A, B. 어, A 여지팔 B 여지팔인가요? 네 아니요. 정답은 5번이죠 신기하죠? 다음 페이지 이렇게 쉽게 풀리는 것도 있고 쉽게 안 풀리는 것도 많아 자 이거는 자 우리 유형화해봐 집합표현되어 있고 집합표현되어 있고 뭔가 복잡한데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거야 오케이? x 셀개수구하는다 그럼 따라 해. 이거는 여기다 표시를 해줄게. 유형화한 거야. 뭐가? 유형화 음. 어. 일단 여기 5까지 할 겁니다. 여기 9개라고 요1개 1분 1 이거 뭐예요? 이거부터 만들어 만들어 1 3, 그렇지? 네. 얘랑 합한 게 X인데 그게 X래 X가 크다는 얘기지? 네. 누구 보다? 네. 1, 2, 3보다 네. 크대 근데 이거 뭐야? 누가 잡다는 얘기야? 맞지. X가 잡았으면 네. 는 누군데? 1, 2, 3, 4, 5, 6, 6 이거 쓰면 끝났어 그래서 제가 잘한 거지? 네. 네. 얘 부분적값 중에 네. 1, 2, 3 갖는 거 1, 네. 2, 3 주죠. 남는 거 3개니까? 8 저거에 닿은 팔개 저팔 수식이가 <웃음> 좋아? 행복해? <웃음> 32원? 가 32원에 대한 질문이 응. 나왔어 서로 몇 개일까? 1,2,3,6,5,7 6개지? 네 그니까 그 6개와 서로 2개하고 그 6개를 빼야지 네 나머지 4개만 갖고 있으면 되니까 이게 2개고 그게 맞네 그러그 개념 작성까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30. 30. 공기반, 공기반, 흐름반으로 얘기하지 말고. 33번에 저는 조우세를모겠어요 번에 2 번을 보면 안 겹쳐야 된다 얘는 뭐예요? 보다큰 수면 a 제곱이 큰데 a가 1보다 작은 수면 2분의 1 같은 경우는 제곱함도 작아져 그러니까 얘 여러 가지가 있지 이렇게 있으니까 a 그러니까 이렇게 a a 제곱 이거거나 a 제곱 a 이거거나 이런 식이지 네. 근데 정수 a니까 정수 a는 제곱하면 숫자가 커지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왼쪽이 아니라 왼쪽 것만 사용해야 됩니다. 이 둘이 겹치지 않게 하냐면 얘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 야기 안으로 들어가야지 네. 맞지? 그럼 네. 이렇게 되네 1 20 여기 A가 있고 여기는 A제곱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지 네. 생각해라 A는 1보다 오른쪽 A제곱은 20보다 왼쪽이 맞지? 20, 26, 25 20, 26. 25 26그 다음에 얘가 여기 올라가더라도겹치는거 없는 거 맞지? 얘가 올라가더라도겹치는거 없는 거 맞지? 그럼 A가 될수 있는 수는 1, 2, 3, 4, 5 대수? 네 A가 응수가 되면 안 되나요? A는 A. 1보다 크면서 제곱해서 25까지, 26까지니까 1, 2, 3, 4, 5, 몇 개? 5개 5개, 5개. 그럼 6번, 있다. 36번까지 어? 3 36, 6번에 2분, 아니 3번3번이 이거 하는 거 같아, 이거 아 이거 답이 잘못됐어요 뭐, 어디.. 영상 보시면 영상에서 내가 답이 잘못됐다고요 합집합이 A래 누가 큰거야? 어? A가 큰거야? 그럼 B는 a 에들어가야될거네까 네.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방정식의 값이 얘줄 중에 하나야 될거 아냐?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거나 이둘 중에 하나지 네. 1처럼정식이니까 맞니? 네. 그럼 마이너스 1이요 마이너스 M 플러스 1은 마이너스 M은 2일 려면, 2m 플러스 이 1은 2. 2분의 1. m은 2분의 1. 1. 1. 공집합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공집합이 되자면, 해가 없으려면, 아, m이 1일 수 있죠. m이 1인 것 같아. 그 정답이 2분의 7이구나. 답 맞네. 영상에서는 요걸 놓쳤거든요. 나 같은 경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을 됐죠? 해가 없는 경우가 공집합이어도 여기 들어가야 돼. 오케이. 해가 없으려면 A가 사라지고 x가 사라지고. 이건 뭐? 상관없는데, 누구를 고 가줘야 돼? 살고가져야 응. 돼. 맞지? 응. 근데 논조석에 응. 대해 x는 부분 도파인데 만약에 x가 응. 오를 가지면 어떻게 돼? 이겨야 응. 어, 응. 되지. 오는 안가져야 되지.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건은세 가지지. 여덟 개. 맞지? 응. 이거는 삼사랑은 겹치는 게 있다는 거지. 응. 응. 맞아? 이거 응. 해석해보면 x는, 3과 4중 적어도 하나의 원소를 가져요. 적어도 들어갔으니까 전체에서 빼는 거잖아. 전체에서 2해를최고 해서. 3, 4다안 갖는 걸 빼는 거지. 케이 적어도라는 해석을 할줄 알아야 돼. 적어도 하나라는 해석. 그거를 전체에서 뺀다는 해석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문제를 보고 이게 적어도구나 라는 뜻을 이해를 해야 돼야 우리나라에 빨갛다 붉다 붉은스름하다 핏빛이다 새 빨갛다 전부 다 어때? 영어로는? 그냥 레드시 그냥 레드시 그러니까 한국말로 나오는 문제가 더 어려운 거야 이 표현 저 표현 이 표현 저 표현들이 있어 이 영어 식문이었어가더 깔끔했겠죠? 했습니까? 응. 넘어갑니다. 2연칠 이거 되게 어려운 거거든. 영상 봤으면 아실 거예요.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 사실 안 풀어도 되는 건데 근데 이런 거있잖아요 기말. 나 설명하고서 RPM에 큰문제씩는 거거든. 있잖아요. 네. 풀다가 아니 이 모르겠어요. 야 이거 아니 이거 533번이야 533번 물어도 나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요 등등에 하남 지역 기출 중에 한번 얘기했어 자 자연수 전체 집합이야 그럼 얘도 자연, 자연수지 네 근데 네. 루트 씌워서 자연수이려면 ABCD는 제곱수 ABCD가 제곱수야 이 제곱수 두개 더해서 13 나오자면 4사고구밖에 아, 없어 맞지? 네 그러면 4고 9를 써봐야 돼 얘가 4고 얘는 그럼 얘는 2고 얘는 네. 3이잖아 네. 근데 교집합에 4하고 9가 있다는 거잖아 네. 그럼 여기도 4하고 9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네. 그럼 얘가 4고 얘가 9이려16 16, 16 80 80 근데 시가 도 크다고 했으니까 81이랑 16이면 되겠죠 네. 됐나요? 네네자 일단 네. 개념 정리부터 하시고 합집합교장합은 이거 반드시 써놓으시고 노트북도 작성하시고 5번, 7번 그 확인 유지랑 변형이랑 발전까지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응응 음, 음. 개념 정리할 때 영상 봐봐 멱집합은 정리하는 거 아니야 음. 저 정도만 하면 멱집합은 문제를 만났는데 어? 이게 멱집합이었구나 오케이? 아 그럼 내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지 하고 생각만 해봐 집에서 공부하다 모르겠으면 물어봐 사진 찍어 보네 비가 다 예쁜 여자 만나면 부럽다 갔구나 저기, 잠깐만 봐봐. 너희한테 보충을 좀 하나만 할게. 잘 봐. 우리 부분집합 만들때 아빠 박수는 최근이잖아요. 네, 네. 그거 알죠? A를 포함한 부분집합의 개수나 A를 포함하지 않은 부분집합의 개수가 같이. 네. 그지 네. 그러면 봐봐. A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어떻게 만들까? A를 꼭포함하는 부분집합을 만들 땐 이렇게 하는 거야 A를 빼고 몇 개야? 네. 두 개만 갖고 부분리을 먼저 만들어. 각각 뭐만들어는데 이거지. 네. 여기다가 A를 전부 하나씩 집어넣고 A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리이 되는거지. 네. 이런 방법을 착한단 말이야. 오케이? 이게 뒤에 있는 문제 중에 하나 풀때 필요한 얘기여서 아마 예습을 하셨으면 이 문제에 이렇게 푸는 얘기가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미리 얘기 드립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얘 부분집합 중에 1은 반드시 포함하고 2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은 몇 개입니까? 네개지 네.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말 모두 써보세요 라고 했다면 아무, 그러니까 얘네가 다 죽은 상태에서 집합을 만들어 하나씩 부분집합을 만들어 보라 이거지? 네. 맞나요? 여기에 인원 안 들어갈 거니까 누군 꼭 들어가라고? 예 휠을 다집고 됐지?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다 네. 피스가 뭐지? 루마 피스 피스이런애 루매아 독사한 거 에리랑 가술을싸어네데스포트 얘기야? 데스모다 아시는 거. 근네 아는 게 뭐야 수학도 몰라 데스모도 몰라 그기가영 만화 데스도 몰라 네. 부의 명작 데스모치몰단 말이야 나 혼자만 예배고 나가? 이 아는 게 뭐냐니까 아요 저... 어? 나 혼자 고 형이 공부해 야지끼야 <웃음> <웃음> 우재가 아이씨 새끼 뽀라리 캐릭기! 어? 네? 하나씩 네. 올수 없다고 얘기해. 아, 그, 그, 그날 이거 잘 나오나요? 네. 저거 하시는 분들, 독수리. 네. 이거 잘 나오고 있어요? 네. 오늘 하나씩 하고 가세요? 그때 하랬더니 안 나오는데요 이랬던 사람인가요? 어 어? 어? 저... 그뒤이 나와? 아선생님 다시 보내주세요 오늘 오늘 근해서 고고치 잘 경쟁전 하고 있는데 시작 같은 동시에 봤더니 우리 팀 다섯 명이 길러고 한 명이 힐런 거야 보통 힐러한테 뭐라고 안 하잖아 근데 걔가 아나를 하다가 베르시로 바꿨어 그렇게 우리 팀 겐지가 아이 개 씨발 베르시걔 같은 놈하고 힐 안쪽만 일어나는 거야 힐줄하고베르식 힌트, 메르식가 나갔어 메르시가 나갔어, <웃음> 메르시가 나갔어. 나간 상태로 그 쓰레기장, 쓰레기촌 수비였거든 네. 근데 못 들어오게 막았단 말이야 삼것점을 뚫리지 않았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명이 부족한 상태로 공격이지 삼거점 네. 직접까지 들어간 거지 한 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 조합은 없어 오님도어 그런데 됐다. 근데 난 심지어 쓰레기장 토르였어 음. 수비토르는 이름이었거든 그니까 러 딜금이랑 킬대중이었는데 공토르로 넘어가고 나서는 상승 됐어 그리고 졌어 맨날 짜증 얘네가 이제 얘네 자기들이 명이 많으니까 장난친다고 상거점에라인하우트랑 오리 사 세워놓고 그 뒤에 바스티온이 붙어갖고 바스티온이랑 저거 뭐야 토르가 붙어갖고 뒤에 세워놓은거야 <웃음> 우리 6딜러잖아 힐러 없잖아 난 도와주려면 빽뺑 겁나 게게왜냐 요즘 토르가 너무 재밌어요. 자리야 하는 법을 알았어. 자리야, 자리야의 우클릭이 저거랑 비슷하더만, 토르의 좌클릭이랑 이렇게 궤적을 그리면 나가더만. 네. 아, 좋더라구요. 드럼 투사체가 좋아요. 어? 또 그렇게 나가는게뭐 있지? 8. 정크래그 정크 응. 근데 정크는 생각보다 사거리가 너무 짧아서 그랬어 응. 응. 아 라인 아트처럼 개 멋있을 것 같은데 내가 처음 오버치 했을 때첫 번째로 픽했던 캐릭이 응. 라인이었어 내첫 1킬도 라인이었어 네. 너희는 다 롤입니까? 네. 성주 롤인가? 네저 새끼는 머리.. 아, 저 머리 진짜 태우자 그런가요? 아 진짜 라이터 없니 갑자기 <웃음> <웃음> 정말.. 그렇게 나온거야 선생 여기가 아우 너 진짜 야 이리 와봐 네? 태우자 <웃음> 네? 태우자고 레이트 타케 하고 촤악 화염방사기로 아니면 손모가니를 자르든가 어떤 게 낫겠어? <웃음> <웃음> 어떤 게 낫냐고 아 이거 다 녹화되고 있잖아 손은 다시 안자라 그러면 뭐가 이야 누군가요? 자, 또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어. 그서 우리, 우리 같이 단순한 친구들은 이거 좀 힘들잖아요. 원소는 최소 몇개 있어야 돼? 두개 이상 있어야 되지. 응. 원소가 두개 이상 있는 X의 부분 집합이야. 응. 여기 봐봐, 여기. 얘 부분 집합인데 원소가 두개 이상 있어야 돼. 근데 그원소들을 곱해서 유개배수가 돼야 돼. 그럼 나는 X가 네. 6을 반드시 가졌을 때와 X가 6을 갖지 않았을 때로 나눠보고 싶단 말이야. 네. 그럼 6을 안 가진다면 어떻게 해야 돼? 3번. 네. 어떻게 있어야, 뭐하고 뭐가 반드시 있어야 곱해서 6의 배수가 돼? 3번. 네. 네. 3고 4번. 그럼 이 경우는 얘는 뭘 갖고 있어요? 3사는 반드시 갖고 있으면 되지. 네. 3사를 반드시 갖고 있고, 이상이니까 네. 뭐하고 7은 들어오지 말지 선택만 하면 되지. 네. 맞아? 네. 맞니? 네. 그러니까 몇 가지? 내 가지 이건 내 가지지 잘 들어 육을 반드시 가졌어 육을 반드시 가졌으면 생각해라 이제 육을 반드시 가졌으면 나머지는 총 16개인데 그치 렇 네. 비어있으면 안돼 비어있으면 육 하나만 들어간단 말이야 원소가 총 2개 이상이라며 네. 비어있지 않은 거면 되지 한개 네. 이상 알아 들어 이 16개의 부분집합에는 육을 뺀 나머지 16개의 부분집합에는 육이 있어 없어 아저씨 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집합, 육이안 들어가는 부분집합에 육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공집합도 있지. 네. 근데 거기다 육을 하나씩 집어넣어서 얘는 만들 거 아니야. 네. 아까 보여줬잖아, 그 계획이. 네. 근데 원소가두개 이상이래. 네. 그러면 공집합에다 육을 집어넣어 봤자지. 네. 그러니까 뭘 빼야 한, 돼? 하나 빼야 돼. 15개. 총? 이거 하지마 이거랑 이런거 하지마 그냥 일단 이해가 안되는데 한 번만 더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해 이건가요? 제여또 확인합시다. 번도질문 나왔으니까 A와 X에 합이이 X라는 부분이 가 큽니까? X가 A를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A가 X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X는 자연수기 때문에 A부터 12까지 얻을 것 같죠. 그러니까 1, 2는 반드시 포함한다는 얘기죠. 자, 이건 뭐야? B에서 A를 빼면 누구야? 357이지. 357과 X의 교집합이 5 7이면 57을 반드시 가져야 되지. 그러니까 X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중에 누구를 반드시 야 돼? 1, 2, 5, 2, 7, 7, 끝나면 안 돼. 3은 가지면 안 되지. 3을 절대 가지면 안 돼. 3을 갖는 순간 망하는 거야. 돼지. 3을 가졌으면 3이 있었겠지. 그럼 나머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일곱, 일곱, 일곱, 일 유형칠 질문할 거 같은데? 이랑칠 질문할 같데 아아 간단하구나 일단 가지 못해서 질문을 못한 거구나 야 지금 시험 기간이 아니어서 두 문제를 푸는데 한 문제를 푸는데 2분이라는 시간이 더 걸려야 되는 거야? 일단 이 문제를 내가 풀수 있다 없다는 2분 안에 속아 놔야 돼 이분안을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으면 지금 선생님 해야 돼는얘니다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으면 45분이요 도와드릴게요 제가 잘 도와드리지 않아 도와드리는 거 처음은 도와드려야죠 뭐, 뭐 마지막 문제를 대응이 그럼 네. 생각을 해보자고요 A형을 나겹치는게몇개 A형 있어야 돼요? 두개두개 두 개. 여기 봐한번한번 한번 설명할 때 같이 봐최근에 기억나지 않아? 왜 내가 설명할 때안 쳐다봤어? 해갖고 이게 존나 읽는거지 네. 어차피 질환과 발전이잖아 이가못풀거까 나한테 도, 도와달라고 하라고 이게 무슨 뜻이야 P는 A하고 겹치는게 두개야 그치? 네 최소한 두개 여기서, 여기서 두개 선택해야 돼 두개 두 개. 네. 그 두개만 두 선택해야 돼더 선택하면 안돼 네 P에서 B를 빼면 공집합이다 뭐냐 P가 B에 들어간다 이게 네. 네. 공집합 중에서네 그니까 러딱 잘라서 여기서 두개 선택해야 돼 여기서 두개 여기는 몇 개인지 모르겠어 네. 자, 근데 여기서 두개 선택하고 여기 몇개 선택할지 모르겠는데 잘 봐봐 여기두개 선택하는데 이걸 다 더하면 20, 얼마야? 원소의 합이 28이니까 더 해봐야지 네. 더하면 얼마야? 2 6이지 우리 네. 두개 뽑아서 안 되지? 네. 28 안돼 그러니까 이거다 나오면 안 되지? 네. 그러면 제일 작은 수를 줄, 제일 큰 수를 없애봐 다 더하면 얼마야 이게? 18 어차피 4개는 다 안되니까 3개만 더 해보는거야 네. 그러면 18이야 2개를 꺼내서 1 0 못만들지 어 그럼 제일 큰걸 빼지 말고 제일 작은걸 빼고 이거 얼마야? 21 21어 그럼 이렇게 오면 아, 되네 어, 그렇죠. 사제라는거야 조합해서 무슨 얘기인지 알아? 네. 더 있을까? 좀. 여기서 3개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수준가 제일 커 그러니까 얘보다 줄어들면 여기 있는 이 숫자가 더 커져야 되는데 뭐 키우지? 네 이게 다지 이 방법밖에 없지? 그러니까 P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3, 4 6, 7, 8 그럼 P에서 A를 빼면 뭐야? 8, 한곱 6, 7, 8 곱하래 42 곱하기 8 336 질문 없으면 영상 녹화 준비할게요